다 달에 또 다른 사람이또 그런 말하고 우리가 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벌집을 진짜 아니 진한 번만 생각을니막 10번이야 뭐야? 한 번이 아니라 참 감사해요 너 네. 뭐 언제 먹었냐? 양말? 나 너는 안 먹었어 그래서 내 주머니에 윤준아 응. 양말을 챙겨왔어 어? 나한개한 장만 아내 양말 그만 떴지라고아왜 이렇게 한 번이야 아. <웃음> 오늘 그 새로운 포맷에 오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결부도로 이렇게 한 어마 V 해, 할게아아아 맞네, 일수아 그냥 사물기 같은데. 썸네일 딱. <웃음> <웃음> 연애 상대로 <웃음> 네. 연애 0번 V S 연애 0번아 아, 상대방이. 네. 발, 발, 발, 발, 발. 저는, 저는 F 무조건 정. 원이영 영명 반반 딱 나는데요. 한 명이라도 설득돼서 어나이 편인 거 같아. 하지만 이 편. 저 설득할 수 있는 사람 보이거든요 사실? 얘는 설득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맞아.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연애 0번 vs 연애 0 번. 오케이. 한 명씩 먼저 얘기하는 걸로 해볼까요? 야 아, 돌아가면서. 가위바위보. 가위 오케이. 무슨 님. 팀이 먼저지? 가위 가위 보. 어? 아니 가위 바위 보요. 가위 가위 보가 아니라. 그럼 내가 쓴게 가위랑 보밖에 없어. 그리 <웃음> 팀이야. 나이스. <웃음> 가위만 내면 되지. <되신다. 웃음> 그리고 가위를 냈어 심지어. <웃음> 그럼 <그래. 웃음> 인정. 어, 자 들어가세요. 오케이. 어, 백번을 만난 사람은 네. 수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나를 만났다는 것은 응. 내가 100%로 이겼다는 뜻이죠. 오! 끝났다. 는가이이렇로해 볼게요. 다 같이 에갔어요다 같이 에갔는데왔다가 100번 잡힌거나 내가 처음과 100번 잡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말야그데 <웃음>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네. 밖에서 술을 먹었을 때 네. 연락을 자주 해라! 라는 경우에 대해서 싸운 거 가정을 해보죠. 오. 보통 연애를 100번 한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알아요. 네. 왜냐면 연애를 100번 했기 때문에 아, 여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싫어하겠구나. 어, 라고 해서 어, 어. 말을 안 해도 술자리에서 조금씩 연락을 해주고 쉴때 전화를 해주고 이러죠. 어. 근데 연애를 처음 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아예 모른단 말이죠. 어. 아, 네. 저는 그건 연애의 경험이니까 상관없다 생각해요. 음성의 문제예요. 나는 이제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은더 네. 연애를 잘해진다잖아요. 근데 왜 100명이나 벌써 만난 건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수고사0도 음. 사겠다고 생각하면은 한 달에 한명권을 바꿨을 때 28의 경우에만 100명이 네네. 달성이 되거든요. 네네. 내가 아무래도 101번째 사람이 되면 어. 뭐 다음 달에 또 바뀌잖아. 그니까 저도 그 말이에요. 근데 얘기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100번째 마지막 여자가 되면 되잖아. 내 100번을 본 사람은 주변에 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헤어져가지고 다그 사람 다 싫어할 거아요 100, 100명의 사람이. 그럼, 그럼 땡큐지? 잖아요. 맞아요, <웃음> 땡큐 아니야. 어? <웃음> <웃음> 좋네 여자가 많이 보어주나저저 <웃음> <웃음> 저 한번, 한번 그냥 새로운 얘기를 해볼게요 네. 0번과 100번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백지냐 네. 아니면 너무 잘 그려져 있는 화려한 그림이냐로 네. 비유를 할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화려하게 이미 잘 그려져 있는 그림보다는 백지를 사서 한 번쯤은 무언가를 채워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 하나씩 갖추는 쾌감이 샅바큽니다. 그것도 좋은데 응. 저는 그래도 어, 리드 해주길 바란다. 네, 리드 해주길 바라고 다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음. 그런 세세한 배려심과 연륜이 있어요. 음. 아 근데 이거 아, 저희 아니, 끝났어요. 게임 잠깐, 아이 그게 아니라 빨리. 빨리. 근데 나도 리듬이 너무 안갈것 같아. 1 0명이나 사귀고 났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을 제가 1 0 0번째로서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가르쳐주는 쾌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가르쳐주는데 그걸 맞춰가는 데 스트레스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오 그거 음. 진짜 맞아요 그게 가르쳐준다는 개념보다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준다는 그런 음. 개념이기 음.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는 제 스트레스가 조금 더클 거라고 생각해요 아, 100번과 0번의 차이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연애할 때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정말로 생각을 해서 준비한 선물을 이 사람은 그 100번의 연애 안에서 느껴본 거야, 음, 경험 해본 음, 음. 거야 그것의 리액션과 난선 처음으로 받아본 거야 네. 네. 이 사람이 100번 사겠다고 해서 나랑 먹는 고기는 처음이잖아요 다음 달에 아, 또 다른 사람이또 아, 그런 어, 말하고 어, 또 우리가 강물집을 일상... 술 취하면 전 여친 100명한테 전화하면 어떡할 거예요? 와아 아 그러면 핸드폰은 저 강물을 파릴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사귀질 않겠죠 네. 그런 문제가 있다면 네. 네. 할말 있으신가요? 네 저는 네. 그 모든 경험은 음. 처음이 가장 즐겁고 응. 중요하잖아 100번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응. 이미 다 해가지고 아니 아니요 다 해봤다는 아니, 것도 일반어예요 제가 2번을 네, 해봤는데 맞아요. 연애 100번을 해봤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봤어 안녕하세니까 아니 뽀뽀를 아니. 을거 아니에요 안 해봤을 수도 있고안 해봤을 수도 있고요 근데 손맞은 스킬 문제가 있겠지? 아니고 네. 같이 안 가봤던 음. 그런 곳을 찾아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둘다 새롭잖아요 음. 음. 그러면 찾, 찾다가 어? 아니, 여기 전자친이랑 갔다 음. 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에요 그건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죠? 아까 네. 어. 약간, 약간 눈치가 보이 처음 한 사람은 어? 진짜? 배고난사람 아, 어? 진짜? 아니요 전 진짜 잘해요 아 <웃음> <우와>, 진짜 이쁘다 <웃음> 근데 그런 게 이제 대박. 벌써 벌써 표지가 아닌데요? 근데 그게 결국 사람은 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게 안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실수하게끔 할수 있는 경우에서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 내가 갔을 너랑 갔을 너랑 여기 갔었나? 아, 여기 갔었나? 었 아, <웃음> 저번에 상경살집 아, 가자. 상경살집 가자 했는데 어? 어? 거의 갔었잖아? 야, 우리 예전에 거기 진짜 좋았는데. 음. 100번의 전 여자친구한테 한번씩만 전화 와봐 봐요. 미치는 거거든요? <웃음> 저기에? 맞아. 네. 그리고 새로운 여자도 네, 계속 꼬이겠죠? 네. 그리고 또그 사이에서 야야이 오빠 나는 연애해봤는데 너무 괜찮아어 그래? 네, 정훈씨가 그렇게 말하면 모태솔로는 네. 어, 매력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매력, 아, 모태솔로 매력이 있을 수 있죠 너무 내가 선택지가 많아가지고 연애안 <목소리> 하는 걸 수도 있지, 있지 그런 모태솔로가 있으니 <목소리> 0번보다는 100번이 훨씬 낫다 아, 어, 아, 아, 아, 아, 100번보다 0번이 훨씬 낫다 나는 아, 거죠 1 0 0번이요1번 100번. 그래 뭐 10번도 100번 아니고 좋아요 좋아요 3번 0번이 아니라 참 감사해요 저는 응, 응. <목소리> <목소리> 만 번이 아니라 당연히 나도 아니 근데 다리 100번 너무 많은데 진짜? 아 진짜 아니 번이야. 근데 저는 그런 맞춰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네. 근데 애초에 잘 맞는 사람이 모태솔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내가 또 가르친다고 생각 안해도 어. 왜냐면 저도 뭐 연애 막 10번 이렇게 많이 해본 것도 어. 아니어서 아그렇죠그렇죠그이 내가 가르친다고 아니라 잘 맞는 모태솔로만 만나면은 어, 그래. 그냥 좋게 좋게 뭐 이제 처음 네. 경험해보는 경, 거면은 경고의 수가 적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100번을 했는데 모든 네. 경험을 했는데 도안 맞춰줘 어. 그럼 거기서는 더 자기가는 크지 않이 사람은 명의 경험이 있는데 나를 나는 그 백명보다 너무 못하는 거어 음, 그리고 소망자가... 오히려 백명이랑 연애한 사람이면은본인한테 맞춰 주는 것보다 본인 기준이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할때 이렇게 해 줘. 음. 이렇게 했, 할 수도 있어요. 본인한테 강요할 수 있는 사람도 못, 있을 네네, 수도 있고 못쩔수록 오히려 더잘 100... 맞춰 줄 수도 있다고 음. 저는 생각하요 아 100번 해 봤거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다 이미 다 그려진 음. 완성된 그림 같은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백지 도와주는 어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어, 어, 어. 전 백지가 제일 걸려요 우리가 이제 전주회를 보러 갈때그 네. 그림이 좋아서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지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 근데 그 수많은 그림 중에서 내가 이 그림을 택했다는 건 음. 그냥 지금 이 그림이 좋은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완전히 이제 백지 상태에서는 무엇부터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독을 음. 써야 되고 음. 어떤 방법으로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 그래서 이제 백지가 싫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100명 음. 사기신 분은 네. 아마 100명이 어떻게 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1명 사기신 분은 내가 기준이 될까 한 말이죠. 음. 그래도 좀더 좋은 거 음. 같아요. 그막 만나면서 97번째 남자, 여자 이런 데너 이런데 생각 생각할 거란 말이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게좀 좀 나쁘지 않나 음... 사람을... 저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아 그래요? 그저 사람이랑 비교를, 비교를 하는... 하게 되는 거예요? 백명이랑 사귀었으면 아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 네. 근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난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혼자 비교를 하든 전 상관이 없어요 어... 네. 우리가 간극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이거네요 방금 유진이가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많이 느낀 건데 그냥 그 순간과 그 현실에 되게 충실한 사람들 맞아 네. 지금 날 사랑하면 상관없다 네. 이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고민이 돼서 그런 것들에 이제 아닌가요? 이거 뭐 저만 그런 건가요? 아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뭐 네,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결국에는 저금 나와요 이런, 이런 대화 주제던 던진 사람 나와요 안 좁혀져요. 절대 진짜 영점. 아니 내한테는 안줄어들었어난더 벌어졌다 생각했어. 아, 그래 안될거아더 벌어졌어. 우리 진짜 너무 그냥 벌어와다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이해가 됐어요. 사실 납득이 됩니다. 납득이 되는데 진짜 제 눈앞에 있잖아요. 0번과 100번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10번. 앞으로도 아, 10번. 아, 아, 저는 뒷구르기 해도 1까0번 저는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게다 설득이 되긴 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도 이해는 맞아. 되고 어느 정도 알겠는데 뭐, 근데, 근데 100번. 100번. 100번이라고 사귀면 오히려 막 3번, 네번 정도는 어. 야술 야, 먹고, 야술 먹고 사귀사귀 어, 알았어, 나 사귈게! 아, 실했다 아, 씨! 미안해! 나 술, 술김이었가한 어, 번! 한 번! 이런 거일 수도 있어, 나만지 맞아! 본인도 나 100이시죠? 네? 본인이 얘기하면 1 0 아, 저는 100은 아니고요, 한... 97? 한 65정도? 그리고 사실 그 전제 자체가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 미안해 아 실수했다 그런 연애로 치면안 되는 거죠? 그럼 99 0번다 그런 연애였으면 어떡해? 그 게이 그럼 결국 뭐야? 그럼 결국 뭐다? 결국 뭐다? 남들이 남들이? 아 진짜 남들이? 게이이잖아 게이들이 했잖아. 아이 게이들. 안철수 나쁜 호커페이스 치카치 미스코리아씨? 진짜 난백 번이 다 무조건 진짜 영혼을 다한 100번이라고 생각을 해야 지 맞는 거지. 너무 왜냐면 이사람이영번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완전히 아, 있을 수는 있죠. 애들이 너무 너무 열심히 열심히 싸워잖아요 어, 어떻게 멘지모르겠어 가지고 제가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 그럼 영번도 그럼 영본도 그냥 영번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습니다. 제가 썸만 타는 영본이 썸만 타는 영본일 수도 있잖아. 싸워 볼수 있죠. 설라요 엄마 타는 영본 못해 솔로 분들도 있어. 맞아요.